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모입니다 어,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반짝이는 종목군들이 존재합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. 별도 아닌 것이 하루종일 반짝반짝거리는 종목도 있는데요 자 그런 종목은 사지마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, 일단은 저는 이런 상황판을 항상 만들어 놓고 시장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자 여기 이 종목이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자 오늘 사학과를 갔던 종목 이런 것들을 좀더 강하게 표시가 됩니다 빨갛게 표시를 해 가지고 화살표도 좀더 드라마틱한 화살표를 붙여 넣습니다 어그 위에 우리가 1% 오른 거 3% 오른 기업들과는 화살표도 다르고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 자체가 다르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업 갖는 종목은 혜택을 줘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자 그리고 4% 오른 종목들도 화살표가 조금 더 커지는 듯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화살표도 점점점점 많이 올라갈수록 크게 커집니다 어, 반대로 빠지는 종목도 팍 이락게 표시를 해주고 또는 빠질때마다 화살표도 커지죠 자 여기에서도 오늘 뭐 특수건설 같은 종목군들 이렇게 좀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 밑에 1% 빠진거와 8% 빠진거 화살표 차이가 다르죠 그러면 이 두가지 종목이 있다면 어떤게 먼저 눈에 띌까요 바로 이 종목의 표시되 눈에 띕니다 자, 어, 정말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이 총2 2 0 0개예요자 근데 그 2200개 중에서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을 내줘야 됩니다 자 어, 우리가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데 앞에 보면 어때요 팍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그 네온사인이 팍 비추면서 그죠 반짝반짝반짝끓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호객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이 많은 2200개 종목에서 나를 눈에 띄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. <웃음> 움직여주려면 호가가 있을 때 자, 계속적으로 위에나 밑으로 주문이 들어가줘야지만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. 호가가 체결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될때 또는 밑으로 하나하나 하나, 하나 될 때마다 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립니다. 자이111111 1 1 1 1 1 어떨 때는 181818 18 18 18. 똑같은 숫자 계속 뜨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자 화면에서도 보면 23 23 23 1111 뜨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매크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으로 과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철컹 철컹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 하지만 이것이 모두 다 범죄에 해당한다고 라 보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.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왜? 자, 올랐기 때문에. 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 우리한테 물량을 넘기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그냥 주가 오를 것 같은 거는 쫙 올라버리면 그만이지만 쫙 오르지 않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물량을 주겠다. 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그때 사서 들어가면 이미 늦다 어, 우리가 우량주라도 반짝반짝거리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때는 타이밍이 늦은 겁니다 그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안 반짝거릴 때 또는 좀더 하락했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자 반짝반짝 거리고 똑같은 주문이 들어가는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범죄 악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가 강부자 프로젝트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방송에서 상당한 도포 시청률을 현재 기록을 하면서 저희가 직장이 문자반 서비스가 새롭게 생겼습니다. 한국경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, 좋아요 100개당 한 분씩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치킨 한 마리를 쏩니다 자, 많은 분들 치킨 받아 가시고요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하실수록 어, 또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